저한테 같은 경우는 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고 은행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무튼 오늘이 제가 백수가 되고 처음 이 일이 들어온 거예요.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웨외항공 담당자분이랑 미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레노 공원이또 미팅 장소를 접거어요 진짜 너무 이뻐서 장난 아니고. 아, 이거 보이나? 영상에 다안 담겨서 너무 아쉽다. 아 근데 복수가 되니까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마음은 편해요 회사에서 연락오는 데 이제 없고 하니까 응. 사무실은 뭐 하는 거야니에요 나리타에 계시는예요 응, 고맙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국인이 모르는 회사가 아니라, 완전 유명한 한국사. 아, 그서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아, 한국인의 아, 한국인인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아, 아, 아, 아, 많이 확인했고,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답장도 진짜 빨리 한거 기억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메일로 말씀 안 드려도. 네, 안 드려, 네 오, 제가 오, 뭘 해야 될지 잘. 네, 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뭘 만들면 되죠? 일단은 예쁘게 만드셔야 되시나요? 어떤걸? 그리고 <웃음> 한인분들 위주로 홍보를 좀 해보고 싶다 사실은 <웃음> 도착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마치그 시간을 늦어가지고 만나 뵙게 되면 입술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네. 많아요 아 그래요? 아주 좋습니 영상 그 메일에서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음. 약간의 이런 레임즈가 있는 회사니까 아 그만큼의 뭔가 배런티를 떠나서 어... 뭔가 좀 있겠구나 약간 기대를 하고 오 거는 솔직히 어, 있어요 아그래서 <웃음> 너무 언급은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네. 그렇죠. 그 계약서 같은 것도 따로 없나요?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 네, 안더 많이 안안 받아요. 안, 안 받아요. 많이 안안 받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필요한 도구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런 볼펜이나 이런, 이런 네. 책받이, 그 USB 같은 이런 것들이 <웃음> 많아가지고 좀 가져와봤는데 <웃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좋은 취지로 나와주셨으니까 나한테 음, 없이 음, 예. 비행기를 제공해 준다거나 어... 요거 작은 비량이거든요 <웃음> 하면... 이거 하나 드릴 수있어요저 예. 항공기 하나 드릴게요 나 이거 좀 떠나 네 항공기의 소유자는 마루님입니다 대박이다 음, 아, 비행기를 주시는구나 스혜이요 이게 머리가 떨어져요 보시면은 <웃음> 네 예. USB USB 네 아니, 예. 이렇게 비행기도 주시고 네 예. 구전하시고 네 예. 그렇죠 인천 도쿄 인천 오사카 응. 두 군데 유주일에한 번씩 띄우고 있고요. 하루 빨리 좀 나아지면 나도 요 파리가 궁금한가 봐요. 팀이 <웃음> 정답 <웃음> 못하지만는 솔직히 돈을 떠나서 일단 티웨이에서 유튜브 콜라보를 한 최초의 유튜브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어차피 계란티가 낮자도할 생각으로 나온 건 아, 아, 맞, 맞거든요. 난수준이랑부상이거든 <웃음> 그것만 넣으면 되잖아요. 일단 운항 시작했고 25km 무료 수항을 해 셔틀버스 들어가서 네. 앞으로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면 되죠.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거 쓰면 되겠죠. 이럼 음. 아, 이민타 항공사, 특히 한국 항공사는 진짜 딱딱하고막 음. 백다이 음. 베고 양복딱 같이 있 아저씨들 약간 유명하게 했는데 유튜브 해도 될것 같은데 이게 좀잘 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이 제가 뭐 네. 같은 한국인으로서 저도 한국에는 전이 있으니까 한국도 경제가 또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아, 많이 니다 네, 잘잘 네. 어, 네, 잘 가져가서 잘쓰겠 네. 네. 이게 이에요 원래는 직원용인데 네. 이제 대항공이나 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여기 위탁수항은 23km까지인데 25km 정도까지 경경류역, 신주구역으로 가는 버스를 태워드리고 있고요 티켓도 저희가 잘 촬영 這 required tratasa o pen c